<웃음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! <웃음> 행복한 번호번호 최지선입니다. 아,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방금 일어나서 그래도 촬영은 해야 돼. 는 방금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못, 감, 못 감고, 어, 근데 머리 상태 좀 괜찮지 않아요? 어, 어쨌든 머리도 못 감고. 촬영을 브이로그를 찍을거라서 입술만 좀 바르고 피자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먹은 먹방을 은먹 진행해볼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3차 본선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저의 어 뭐라고요? 제 노래 잘 들으셨나요? <웃음> 어 일단은 제가 저의 노래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일단은 좀 먹을게요. 배가 <웃음> 고파서. 스파게티도 시켰다고요. 여러분들. 오늘 제가 이번에 너무 강력한 모두 들 참가자 모든 분들이 강력하시지만 특히 더 강력한 우리 종민오빠를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나 멘붕이 왔는데 하는 거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 저 많이 한표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계속 밝은 노래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또 선곡이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선곡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저도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선곡을 해서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, 본인 어필을 제가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멋있는 모습이 있고요 <웃음> 생각보다 감성적인 모습도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. 일단, 음, 그렇죠. 여러분들, 피자예요.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. 피자엔 또이 핫소스가 빠질 수 없겠죠? <웃음> 아, 저 상태가 너무 안 좋다, 진짜. 이거. <웃음> 얼굴 너무 부었는데? 어떻게 뜯는 거야? 자, 일을 가야 되거든요. 한 아, 소스를 불려줍시다 에이.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뽑아주셔서 여기까지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짱! 우리 아티스트 빅니그 시청자분들 너무 짱짱맨이 어울렸다 음! 너무 맛있다 아, 어,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 너무 세상에는 <웃음> 맛있는 게 너무 많죠. 엄마, 이제 바지가 있네요. 근데 전 진짜 여기까지 올라올 줄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. 저도 제가 부족광걸 많이 알지만 진짜 열심히 더 해서 좋은 모습 더 보여드려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대우 핫불밥.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으니까 이거 알또 갈릭 디핑 소스 찍어 먹어야지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. 그럼 안 배워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음,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고 다른 활동으로라도 더 많이 찾아뵐 거니까요 음, 좀만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저는 과제 먹방을 하고 어, 먼저 먹방을 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여러분 저 행복한 보호보호 번호, 번호, 지선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소중한 한 표, 한 표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경연에서 만약에 제가 다음 경연에 진출한다면 확실한 모습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<웃음> 안녕.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! 뿅!